아니 몇 대를 갖고 계신 거야? 우와, 이거 뭐야? 여기 진짜 없는 게 없구나. 좀더 사야겠어요. 반갑습니다 이상훈입니다 오늘도 야외 나와 있죠 그냥 야외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중부지방 논산까지 왔습니다 성지로 알고 있는 논산 로봇뮤지엄에 드디어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한번 더 들어가서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구독좋아요 눌러주세요 들어오세요 건물이 거의 내동인 것 내동을 합쳐 놓은 것 같아 내동내산 <놀람> 가족분들 오시면 좋은 게 토끼들 있잖아요 먹이주기 체험도 있고 봉봉, 경북 영주에서 봉봉이라 그랬고 방방이라 그러는 데도 있고 트램펄린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붕붕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다달라더라고 특히나 서울 쪽 사시는 분들은 후니버셜 스튜디오 오면 돼 근데 남쪽 쪽에 계시는 분들은 로봇뮤지엄 오시면 될것 같아요 입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자자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,500원, 4,000원 가격 자체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술도 파네? 안주도 있다! 후라이드 닭꼬치랑 소떡소떡이랑 시아바타 이런 거 파네. 아, 지금 아이들이 뭐 당근 체험하고 봉봉띄고 이런 거 이제 6,000원이고. 음료도 포함이고. 어른들은 그냥 음료 한 잔만 마시면 되고. 개꿀이네, 개꿀이요. 자, 한번 들어가보시죠. 오, 드디어 여기 전대 파워레인저들. 파워레인저 뭐 슈퍼전대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. 여기가 성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저도 사실 뭐한 95% 정도, 96% 정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저에게 없는 모든 제품들 100% 있는 곳이고 박스 역시도 100% 소장하고 계시다고 해서 고런 것들까지 보실 수 있는 로봇 뮤지엄 되겠습니다 바로 내가 없는 거 보이네 이 친구도 요즘에 가격이 많이 오르고 매물이 없어서 못 사고 있어요 요것도 나중에 후니보셨션스튜 전시해놓고 싶다 지금 여기 갖고 계신 것들은 일본판도 많으시고 미국판도 갖고 계시고 다양하게 뭐 박스도 들 전시해놓고 계신 것 같은데 한해한해 한해 지나갈수록 뭐 값어치까지 올라가는 그야말로 보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타콘돌부터 해서 머신버팔로 라디오 컨트롤되는 바이오로보도 갖고 계시네 이렇 보시면 은 파워레인저들 레스큐 파워레인저 라이트 스피드 메가조도 맥스 솔라조 미국판으로 이름이 나왔는데 이런 미국판까지도 다 가지고 계세요 고글로버 이런 것들도 지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렸습니다 보니까 뭐 1대부터 차례차례 막 넣으신 건 아닌 것 같고 좀 보기 좋게 이거 모아서 좀 전시하신 것 같아요 1대, 3대, 4대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명판도 잘 해놓으셨어요 고레인저, 벤지맨 벤지로버도 두 개나 갖고 계시고 저 벤지타이거가 옛날 때와는 진짜 비싸거든요 상태도 꽤나 좋아 보입니다 에볼루션 토이에서 지금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로 대체하는데 저 DS 시리즈도 사실은 못 갖고 있는 게 한입니다 여기 오시면 다 보실 수 있고 배틀피버도 있고요 가글파이브 예, 고글파이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가글큐로 95년도인가 나왔었던 이 작품이에요 6대네요 벌써 지구특공 대 가글파이브 썬발칸 요 쇼도 슈퍼시리즈도 요거도 사실 구하기 힘들어요 어, 난 있어 어, 자랑하는 거야 체인지맨입니다 일본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전대 중에 하나죠 셔틀베이스 그다음에 체인지로고 어? 체인지 들어보는 내께 상태 더 좋다 저기 보니까 움직이는 거다 그죠 4 0 m h z 르로그저 주파수 해가지고 움직이는 거저 때만 해도 저게 1 5 0 0 0 n 지금은 뭐 진짜 몇배더 비싼 가격으로 요런데 지금 다 써있어요 요런 것들 그죠 파워레인저 체인지맨이라고 내께티 포스에서 이렇게 나왔다 프레시맨아 제가 아직도 요 빅스케일 스타 콘돌이 없습니다. 어떻게 상태 이렇게 좋은 걸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. 이 카쿠레인저도 지금 케일들이 다르죠. 저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미국판이랑 이제 미, 한국 일본판 네, 크기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. 이 터브레인저도 없습니다. 그 그러니까 제가 없는 게꽤 많아요. 생각보다. 네 그리고 다이나맨, 아, 다이나주피터 너무 예쁘고요. 어, 여기는 이제 슈미프까지도 같이 해놓으셨고 제트 이카로스랑 네, 제트 가루다까지. 그리고 합체된 모습까지도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조인전 대 제트맨 SHF는 블랙 콘돌이랑 이렇게 레드 두개 있는데, 레드밖에 없으시네. 난 블랙도 있는데. 뭐지? <웃음> 아, 제가 진짜 너무 갖고 싶은데, 저 친구 사실 이름도 몰라요. 사실 나는 이거 다이덴즈안 봤거든. 저거, 저기, 일본에서 한 40만원에 팔더라고요. 그래서 박스 없는 정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저 친구 기대하고요. 다이무겐도 여기 이렇게 같이. 풀세트 합체된 모습 보니까 또 너무 멋있네요 더보 유격대 특히 이 가운데 이 친구 터보 빌더 이 친구가 굉장히 풀세트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레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거의 안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이브맨 망한 전대 중 하나라고 하지만 그 변신 기믹들 굉장히 높게 삽니다 괜찮았어요 이상훈 t v 후니버셜 스튜디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로봇 모드, 비이클 모드 그다음에 이 수송선에 타고 있는 것들까지 다 이렇게 구경할 수 있어요 나도 이렇게 놓고 싶다 와. 메가레인저도 초합금 5명 슈미프도 다 갖고 계시고요 와 고고5 가장 현실적인 합체 로봇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할때막 장난 아니에요 뒤에 콤바인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자기 손 뻗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막 이렇게 탑승하고 막그 영상 보시죠 각본, 합본비클모드까지도 진짜 못생기지 않았어? 요넓적하게 생겼어 뭐. 다른 인들도 이런 애들 보면은 그죠? 저는 이게 지금 경찰 모자 느낌인지는 이 처음 알았어요. 왜냐면 난 합체만 시켜놓고 보기 때문에. 와, 이 친구도 이렇게 다 열어놓고 다섯 대다 넣어놓으니까 이것도 멋있네요. 여기는 이제 고버스터즈들. 또, 아, 또 SHF로 또 이렇게 쫙 전시도 해놓으셨고. 합체 모드, 그랜드라이너는 다 이렇게 펼쳐서 전시해주셨고. 수납되는 것들도 다 보여주고 계세요. 비공인 전대, 아바타로 전대도 있네요. 아바타로 전대 비공인 로봇은 없다. 애니메이션 발린 그 자동차 있거든요. 그거는 갖고 있진 않으신 것 같고 슈리켄저 네, 닌자 포스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. 저는 이거 진짜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. 이거 합체했을 때제 전시장에는 조금 위에 전시가 돼 있는데 아래쪽으로 또 보게 되는 시선도 너무 좋네요. 킹피라미다가 이거 이렇게 보니까 진짜 멋있다. 여기 한번 보실래요? 주먹이 올라가는 돌계단처럼 표현이 돼요. 스페셜판까지 다 전시해 놓으신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이모견이또 있네요? 아니, 몇 대를 갖고 계신 거야? 아, 이기또 고온저도 있고요. 딱딱딱 그냥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그냥 묶여져 있어도 꽤 괜찮네요. 저 뒤에 박스들도 너무 좋고, 불타오로스 이건 또 파워레인저 미국판이네요. 파인레인저, 와. 뒤에 꼬리를 저렇게 딱, 바짝 세워놔야 되는데, 나는 지금 좁아가지고, 저 꼬리도 지금 잘라놨거든. 아, 저게 엣지인데. 오렌레인저들도 와, 킹피랑이 다 이렇게 큽니다 네, 이런 식으로 레드펀처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고 마스크조드도 있고 내가 이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이두 개나 있네 이거 하나 가져갈까? 저거 하얀 거 저거 라이온 제 없어요 여기 진짜 없는 게 없구나 그기아다는우루카이저도두 대씩 있습니다 와... 허리켄자 멋있네요 선풍신도 와... 가오레인저도 어마어마합니다 데카레인저입니다 와... 저런 것들도 언젠가는 제가 한 채씩 더 사서 좀더 사야겠어요. 로그 모드, 비이클 모드 같이 전시해야 돼. 왜 들어오죠? 여보 아니야.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만 사. 조금 큰 제품들이나 약간의 베리에이션 제품들은 여기다가 두신 것 같은데, 지금 리볼버마모스 이거 합체시켜가지고 그죠. 전체적인 모습들, 신체자도 지금 이거 다 합체한 거.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엔진포스도다 합체시킨 거. 이게 G12인가? 그죠? 블랙 시리즈들을 다 여기다가 전시를 해두셨어요. 선풍신이랑 갱내신 블랙 진짜 멋있네요. 지금 트윈킹은 레 블랙이 나와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커스텀하신 것 같아요. 태어난 거 보십시오. 구극대수신일까요? 아, 이런 것들. 이거, 와, 여러분 이거 보세요. 트레저 포스 로봇 지금 핑크로 또 커스텀이 돼 있어요. 귀여운데? 또봇. 여기 내 조카 서준이 난리 나는데. 아, 여기 또봇 시리즈들을 다 모아놓으셨고요. 우리 전영민 작가님의 사인도 여기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요 어떻게 이렇게 이걸 다 갖고 계시지 여기 오면 은 박스 보는 재미도 많을 것 같아요 박스만 전체적으로 전시해 놓으신 것도 굉장히 멋있고요 그레이트 레스큐저드라고 박스 한글 판으로 왜냐하면 은이파워레인저 레스큐가 이제 일본판 아니고 요 미국판으로 또 우리나라에서 방영이 됐었어요, 그죠 여기 보시면 은 이런 친구들 다 한글 박스로 한글판 박스로 이렇게 또돼 있습니다. 피규어의 퀄리티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예 일본판을 그냥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 옛날 추억을 모으시는 분들은 한글판으로 돼 있는 이런 박스들을 모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. 또 위로 올라가 보시죠. 야 여기는 드래곤볼도 이렇게 태권부이도 보이고. 여기도 어마어마하네요. 와 이거 몇 대씩 갖고 있는 거야 정말. 열려져 있는 거 지금 여기 수납대 있는 거 이거 보세요. 뭐 마스코레 컬렉션. 진짜 전대 진짜 진심이시구나. 와 이거 이제 저도 소장하고 은 있는데 이거 진짜 귀여워요. 이 코스모폴리탄 제품인가 그렇거든요. 이큰 애들 이 DX 애들 모으기가 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도 좋아요. 뒷면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고 트랜스포머들도 좀 이렇게 모아두신 게 보입니다. 주로, 옵티머스 프라임, 범블비 위주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. 아까 보지 못했던, 미라클 포스, 와일드 스피릿, 네, 그 다음에 다이노소울, 애니멀 포스, 다 여기 있습니다. 야, 신켄자, 요렇게. 오리가미들, 그 다음에 와일드 스피릿, 네, 미라클 포스도, 요렇게. 덕지덕지 덕지 합체 포스 아시죠? 여기 막 다, 이제 머리통 다 붙이는 거. 그리고 아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패틴 포스 S H F 로도 갖고 계시고 쇼도 슈퍼 시리즈로도 다 갖고 계시고 루팡 포스, 페트롤 포스도 각본 합본 다 갖고 계시고 그죠 애니멀 포스 그거 할때 날아가는 이런 느낌들을 또 스탠드 없이 구현하신 것 같아요 다이노소우 네. 약간 이런 레고 느낌으로 뭔가 그죠 공룡과 이런 블럭의 만남인데 조금 아쉬웠다는 평이 좀 있긴 합니다. 키라메이저, 젠카이저인데 키라메이저가 저 메인 로봇들이 보시면은 그죠? 작아요. 아저 뒤에 저 보석함 저렇게 열리는 그런 것들도 다 갖고 계시는구나. 박스들도 여러분 보시면은 지금 슈퍼 전대 로봇 시리즈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 로봇들의초합금 그다음에 용자물 시리즈들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. 오 이거 뭐야? 야 이런 제품들 다 하나씩 집에 갖고 가고 싶다. 너무 멋있네요. 와, 반간도 갖고 계시네. 저는 또 반간은 약간 반감이 있어가지고 따로 장모았거든요. 죄송합니다. 용자지령, 다그온, 올드런들, 안영호님의 뭐 슈미프 시리즈인 것 같아요. 슈미프 시리즈도 굉장히 예뻐요. 네. 지금 이렇게 구스마일, 다간카운 같이 이렇게 두 대씩 전시해 놓은 거 보면, 그쵸? 그렇죠? 지금도 수집 진행 중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. 또, 1대 용자 엑스카이저의 합본, 합체 무대 모습, 각자 모습들. 타카라토미 마스터피스 시리즈인 것 같아요. 이게 간맥스인가 그죠? 그거 하나 없네요. 열차 합체하는 거 그거 뭐죠? 얘기 전해주세요. 하나 없다고. 네네네. 이런 거, 야타, 이런 거, 이거를. 우리나라에서 조금 비교적 최근에 했나봐요. 박스 한타 이렇게 좋은 거 보면. 아까 정글카이저 보셨었잖아요. 그런 친구들의 박스들도 여기 지금 다 전시가 잘돼 있습니다. 와, 저거. 벌써 캡틴 포스 나온지도1 0 년이 넘었다는 게 지금 보면은 볼트론을 또 블랙으로 커스텀하신 것 같아요. 옛날 볼트론 갖고 계시고 또 볼테론이랑 저기 또 볼테스 부이랑 그죠? 다 여기 다이모스랑 이렇게다가 다 모아놓으신 것 같고 콤바트라 부이랑 이렇게. 또 이쪽에 네뭐 이데온 단쿠가 네 이런 친구들도 보이고요. 초합금 로버트들도 다 전시를 또 해놓으셨어요. 얘도 요즘에 진짜 구하기 힘든데 앞에 있는 모데로이드 이런 제품들은 그래도 아직도 좀 구하기 쉬운데 DX나 그죠 저, 마스터피스 저런 애들은 좀 구하기 어려워요 그랑조 하이퍼 그랑조랑 앞에 요 그랑조들도 이 앞에 세 채는 진짜 예쁜데요 근본이거든 이 그랑조 앞에 세 채가 이런 거 보는 재미 여러분들 분명히 오시면 은 이거 박스만 봐도 한 시간은 갈것 같아요 권장 소비자가 가 3만 원이래 그때는 지금 30만 원에도 못 사요. 이쪽에 이제 또가면라이더들또쫙 있네요. 사실 접하면 제가 그, 끝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는데 와 로보카폴리도 이거 되게 되게 퀄리티가 좋네. 이거 왜 이렇게 크냐? 변신은 못하게 생겼는데. 말아 이것도 말을 해요. 조종되고 말아. 아 진짜 가면라이더 이쪽에도 있고요. 이쪽에 아까 또 보지 못했던 네또 약간 이제 로봇이 아닌 친구들로 변신을 시켜놓은 네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살짝만 훑어봐도 지금 제가 시간이 벌써 1시간씩 넘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또 있어요 원피스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피스도 만나러 한번 가보시죠 요런 애들 뭐 얼마씩이에요? 그걸 여기 지금 그냥 무료로 전시하고 무료, 싶 무료보다도 그냥 제가 좋아서 네. 경기도 양주 쪽에 네. 또 굉장한 뮤지엄이 하나 있다고 들었어요 네. 네. 그쪽에다가 또 이렇게 위탁 전시 같은 거 해놓으실 생각은 따로 없.